A열의 열너비를 2로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2를 설정해 주시고 확인. 일행의 높이를 24로 지정하겠습니다. 일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4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 이제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으로는 이렇게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을 삽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하이픈을 끝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사용자 지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 지정으로 넣고 싶었다면 1, 2, 3 이런 값이어야 가능하죠 이제 범위를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조건을 주는데, 만약에 값이 1하고 같다면, 그러면, s1을 붙여주고, 빼기 00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값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값이 2랑 같다면, bu, 당따음표 bu, 빼기 00 적어주고, 끝에 숫자를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 세미콜론 나머지는 DA 빼기 00 그리고 숫자값 적으면 되겠죠. 이제 확인을 하면 1, 2, 3이 될 때마다 맞는 값으로 변하겠죠. 이제 이런 건 가능한데 중간에 하이픈을 삽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문제 출제 의도는 사용자 지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g 4부터 범위를 씌워주시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름을 재고율인데, 율로 적겠습니다 리을이 아니라 이응으로 적어야 되죠 근데 제가 엔터를 쳐서 오타를 했습니다 다시 여기에 재고율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재고율이 다시 리을자로 바뀌어서 입력이 됩니다. 이럴 때는 상단에 수식으로 가서 이름 관리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재고율이 두 개가 있죠. 형이 정답이고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리어를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응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죠 닫기 G3셀에 재고량 대비라는 메모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항상 여기에 있는 글자는 지우셔야 됩니다. 키보드의 엔터 위에 보시면 백스페이스라고 해서 왼쪽으로 가는 하살표를 눌러서 글자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재고량 대비를 적어주시고 작업을 하실 때 테두리선에 가져다 대면 마우스의 하살표 모양이 흰색 하살표가 됩니다. 안에서는 I자죠. I자일 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르면 글꼴이라는 탭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닫기. 근데 흰색 하살표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하면 맞춤이라는 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마우스의 위치가 다른 곳을 클릭하면 사라지죠 메모가 그때는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셀을 클릭해도 메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메모는 다른 글자를 가려도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조금 옮겨 주겠습니다. B1셀부터 G1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홈탭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글꼴이 바뀝니다. 글자 크기는 14로 해주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하겠습니다. 밑줄 실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냥 밑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업소를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영업소만 블럭을 씌우시고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릅니다. 아래에 보시면 한자만 적혀 있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환. 앞뒤에 특수문자를 넣어주겠습니다.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를 누르시고, 보기 변경을 눌러서 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뒤쪽에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보기 변경을 누르시고 검정색 사각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B3셀부터 G3셀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연한 파랑을 하겠습니다. b4셀부터 c14셀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d4셀부터 e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d에 개를 붙이는데 0이어도 개가 붙어야 되니까 지표준 개 또는 0개를 쓰셔야 되죠. 샵 개는 안되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지표준 개도 되지만 보통은 이럴 때연개를더 많이 씁니다. 확인 지표준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지표준 개를 붙여주시고 확인. 그리고 0으로 바꾸고 엔터치면 개가 붙죠. 그래서 지표준 개, 0개는 됩니다. 근데 샵 개는 안 되죠. 확인을 누르면 샵 개는 개만 나오기 때문에 샵은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만 자료 값을 변경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로 원본 값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원본 자료 값을 하나 수정하시면 이 원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값은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만 자료 값을 이것저것 수정해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자료값을 수정 안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4셀부터 14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 맞춤, 드여쓰기 1을 하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맞춤, 드여쓰기를 1로 바꾸겠습니다. 셀 서식은 백분율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G16 셀을 선택해 주시고 년월일을 한자로 넣어 주겠습니다. 셀 서식 한자로 된 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y만 추가로 두 개를 더 넣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섞었어도 상관 없습니다. 맨 뒤에는 따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미콜론 골뱅이가 되어 있어도 상관 없고 지워도 상관 없습니다. 확인. I4셀부터 I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Ctrl-C 해도 됩니다. F4부터 F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연산에 더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B3셀부터 G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해주겠습니다.